안녕하세요. 비미한 그녀의 생활속 한양. 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자, 오늘은요, 어, 우리의 평상시 대화나, 이렇게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잘 하는 장기에 대해서, 한의학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러분,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? 어, 쟤는 간이 커. 어, 저 사람은, 아, 어, 너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? 아니면 또 TV 광고로 제가 또이 노래도 들었어요. 간 때문이야, 간 때문이야, 비로할 땐간 때문이야. 뭐 이런 것도 많이 듣고. 어 그래서 여기 이런 우리 좀 대화 속에서 자주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장기 간에 대해서 오늘은 한의학적 관점에 어, 대해서. 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황제대경에요 이런 말이 어 이런 구절이 있어요. 간자 가, 어, 장군 시간 모려 출언. 그래서 간은 어 장군의 벼슬을 하고 있고 또 모려 뭔가 그러니까 모는 어, 깨알 모 그리고 계획할 때 쓰는 모자고요 한자로 그리고려는 생각할렵니다 그래서 장군지간 모려출현이라는 말은 장군이요 적군들을 이렇게 방어하고 대항할 때 고심하는 모습을 나타낸 말인데요 그게 우리가 간이 인체 내에서 외부 외부의 질환 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런 면역 작용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서적으로 볼 때는 영웅 호걸의 모습 그리고 배짱 두둑함. 음. 을또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. 저 간기, 그 간의 성질을 얘기할 때요. 이 일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, 어, 제가 말씀드린 일화는 참 유명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텐데요. 자 현대의 1세대 회장, 고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한번 어,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저그 그 예전에요. 우리나라 이렇게 전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나라에서 조선 사업을 유치하려고 했습니다. 큰 배를 만들려고 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영국에 가서 차관을 어, 얻, 얻기로 하고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갔다고 합니다. 근데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전 세계가 뭐 알겠습니까? 그리고 그 당시 그 조선소 정유율이 세계에서 1%도 안 됐대요. 한국이 그래서 어,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.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어그 당시 우리나라 화폐가좀 어, 틀렸는데요 500원짜리 지폐에 그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는 어, 너의 영국보다 300년 먼저 거북선이라는 큰 함선을 만들었던 나라다 지금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만큼 잠재력이 있고 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다.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바로 그런 기지가 어디에서 나왔냐? 아무것도 없잖아요.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배짱 두둑함과 그 기지는 바로 강기에서 나옵니다. 네, 음. 그래서요, 여러분, 어, 이 영웅의 영웅호걸의 뭐 그런 기운. 그리고 대장부의 기운을 어, 갖고 이 삶을 사시는 게참 좋잖아요. 건강한 삶이고 그러니까 어, 바로 오늘은 그 감기를 기르는 생활 속에서 쉽게 감기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자첫 번째로는 요 한의학적 어, 생리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. 자 그리고 간에 좋은 음식, 또 간에 좋은 우리의 생활습관, 음, 감정의 습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생리 작용으로는요, 간장혈. 자, 장은 저장한다는 뜻인데요, 간은요 혈을 저장합니다. 그리고요 순환 혈량을 조절해요. 그리고 간주소설. 자, 간은 소설 작용을 주관한다는 뜻인데요, 이 소설이라는요, 소는 소통을 의미하고요, 설은 어, 흐트러지다 설이고요. 한자로 봤을 때는 흩어질 설 그리고 배설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요. 간은 우리 마음의 정서의 변화 그리고 소화작용 그리고 여성의 월경 및 배란에 대해서, 배란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. 그리고 또 간주근. 자, 간이 근을 주관합니다. 자 근은요. 힘줄을 이야기해요. 그 힘줄은요. 운동성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요, 자, 간열이 충분하고, 감기가 건강해야지, 근을 자양할 수 있고요, 우리 몸의 움직임이 정상적입니다. 그리고 또한, 우리가 몸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, 간개규우목. 자, 간개규우목은요, 감기가 눈으로 통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, 간열이 충분해야지, 우리의 시력도 좋아지고, 어, 그리고 우리 눈도 참 건강 뿌옇지 않고 이렇게 아주 맑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또한 간은 또 파극 지본이라고 합니다. 자, 파극 지본이라는요. 파는 또 피로함을 이야기하는데요. 자, 간은 피로를 인내하는 장기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간이, 어, 간이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그렇게 잘 쉽게 피로하지가 않습니다 자, 이거는 저 우리가 그냥 아는 상식인 것 같아요 어, 이렇게 그 한약적 생리작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고요 어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 자, 우리 주변에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인데요 부추 아시죠? 요즘 겨울에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미가 따뜻해서 소화작용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또전 개인적으로 부추 를참 좋아해서 부추전을 참 좋아합니다. 음. 그래서 부추는요 간을 보호하고요 또 간을 해독하는 그 작용이 있어요. 그리고 부추전 보통 언제 많이 드세요? 자, 술안주에도 많이 드좀 어, 드시지 않으신가요? 자,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또 부추나 이런 안주를 먹으면서 우리의 간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그 술안주로 좀 이렇게 흔하게 볼수 있는 거 보통 오징어 땅콩에서 <웃음> 오징어 많이 드시지 않으세요? 자, 오징어가요, 어, 술독을 풀어주고요, 또 간을 보호하는, 음,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. 또한, 북어, 여러분, 북어도 또 우리가 또술한로또 자주 <웃음> 이렇게 먹고 있죠? 그리고 또 숙취도 제거하는 북어국, 얼마나 좋아요? 자, 이렇듯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술을 자, 즐기면서 또 간을 보호하는 음식도 옆에 놔두면서 아주 골고루 어,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. 이게 조상들의 지혜이고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 음식들을 찾아서 이렇게 간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. 네. 아 그리고요 어,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감정 자.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의 간을 보호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화 성냄은요 간을 손상시켜요 그래서 너무 극도로 화를 낸다거나 또 자주 화를 내시면 간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 화내지 말아야지 아, 그래서 막 참으세요 또 화를 참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이 울이 되잖아요? 우울증이 생겨요 네.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그리고 화가 났어요. 화가 났으면 우리는 이걸 참아서도 안 되고 또막 크게 막, 막그 성질을 막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. 우리는 빨리 평정심을 찾아서 그 분노를 배출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요. 제 생각은, 이거는 저의 그 생각이에요. 제 생각에는 화는요, 참 에너지가 셉니다. 그래서 이 화가 났을 때 그냥 아 평정해 져야 돼, 평정 찾아야 돼, 아 침착해야 돼. 이게 이게 쉽지 않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이 에너지가 너무 셀 때는 이거를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. 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. 이 에너지가 쎄기 때문에 뭐 운동 운동도 좋고요. 아니면 막 정말 노래를 크게 부른다거나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근데 소리를 지를 때 절대 사람한테 지를 뭐 사람이나 생명체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요. 어디 사람 없는데 가서 소리를 막 지른다거나 이렇게 에너지를 좀 발산한 후 좀 마음이 좀 평정해졌을 때 명상이나 뭐 다른 여러가지 뭐 다른 툴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이감 화의 감정이라는 것과 건강에 대해서는 그, 그걸 그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어, 이렇게 화를 다스리는 거 이게 간의 건강과 밀접합니다. 네. 그리고요, 또 우리가 쉽게 생활 속에서 간을 다스리기 위해서, 아니, 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또 쉬운 생활 습관이 있어요. 자, 자 축시.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3시에는요, 간 기운이 왕성합니다. 자, 간이 왕성해요, 그때. 자, 아까, 어,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간장혈. 말씀드렸죠? 한의학적 생리작용으로 간은 혀를 저장한다. 그래서 그때꼭 주무셔줘야지 간이 혀를 이렇게 충분히 다시 저장을 시켜가지고 또 피로를 풀고, 네. 그래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에는 꼭 간을 위해서, 네. 간의 건강을 위해서 주무시는 게 아주 참 좋은 습관입니다. 자, 뭐, 게임한다, 뭐, 공부한다고 막 새벽 1시부터 3시에 막, 막 이렇게 깨어있는 것은요, 간을 위해서 참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. 네. 그리고, 아, 어, 그리고 또좀 전에 말씀드렸던 파극지본이라고 했어요. 간은요, 피로를, 어, 견뎌내는 그장기입니다 음. 그러니까요, 간을 위해서는요, 우리가 가로하는 거는 참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로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놀때막막 막 놀고, 막 일할 때 엄청 일하고, 뭐 몰아서 일하고 이런 거는 가로를 하기 때문에 간 간에게 그러니까 피로하게 하고 간을 약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에요.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좀 좀 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한다거나 그 영웅 호걸의 자세가 뭡니까? 대장부의 기질이 뭐예요? 막 조급하지 않고, 쨔쨔하지 않고 조급하게 막 달리는 거는 이거, 이거는 좀뭐 대장부의 기질이 아니잖아요? 대장부는 좀 느긋하게 좀 멀리 보면서 이렇게 찬찬히 이렇게 좀 느긋하고 여유 있는 그런 기운이잖아요? 그것처럼 모든 일은 이래든지 좀 차근차근 가로와, 어, 가로하지 않고 이렇게 진행해 간다면 우리 간을 위해서 음, 참 좋은 습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. 어, 간에 좋은 에센셜 오일 말씀드릴 건데요. 제라륨 에센셜 오일이에요. 자 제라륨 에센셜 오일은 어, 키워드가 음, 밸런스, 균형입니다. 그래서 정서와 우리 몸의 균형, 균형을 찾아주고요. 그리고 또한 어, 간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이 제라늄 에센셜 오일을 잘 사용을 하신다면 간의 건강에도 참 좋을, 수, 어, 간의 건강에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어, 어, 에센셜 오일은요 정유예요.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이기 때문에 꼭 사용하실 때는요 꼭 사용 방법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고, 어,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아주 다르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네. 이상으로는요, 어, 간에 대해서, 음, 한의학적 관점으로 이야기 해봤습니다. 어, 이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요. 한약 관점으로 또 신장에 대해서 우리 몸의 신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